안녕하세요.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이 넘어갑니다. 주식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지내기를 꽤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28살의 사회 초년생입니다. 어떻게 주식을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어려서부터 부자가 꿈이었던 저에게 주식은 참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가진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고 학력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수단이나 본인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학연, 지연에 연연하지 않고 본인의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어떤 분을 만나 저는 주식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본과 시간의 자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 길로 뛰어들게 했던 결정적인 동기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소심한 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실천했습니다. 계좌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깡통을 차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남들 어느 주식과 못지않은 대박의 신화도 몇번 이루었지요. 지금 가만히 손익을 따져보면 아직 손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유일하게 제가 능동적으로 그것도 과감한 결정과 단행을 했던 유일한 길이었고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여자친구가 있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간을 이것을 위해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한 며칠 만에 원점으로 그리고 더 며칠 만에는 원금의 반을 까먹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하면서도 끊임없는 실수의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나는 것은 상실감과 이것을 그만둔다면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이것을 위해 바쳤는데 이제와 포기한다면 저는 절벽으로 추락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손실을 입어도 결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반과 중반까지만 해도 조금만 잃어도 하루 종일 찡그리고 다녔는데 지금은 피식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은 올라가는 것보다 빠르고 강합니다. 다시 그 수준으로 되려면 엄청난 노력의 결과 필요하지요. 열 번을 투자해서 모두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도둑놈의 신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번의 투자 중 5번만 이익을 얻어도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실과 이익의 횟수는 똑같지만 손실을 입을 때는 과감한 손절매를 한다면 5번의 이익이 손실을 덮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분의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곧 고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없이 많이 깨지면서도 그때마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노력과 절제가 있다면 아마 그분이 고수겠지요. 저는 오늘도 투자를 합니다. 말로는 장기투자 중기투자를 하자고 되새김질하지만 오늘도 단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에 묻어두기에는 저의 자금이 너무나도 형편이 없고 인내심이 없는지라 기다리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데이트레이딩으로 전환하다가 결국은 스켈퍼로 전환합니다. 그런 순환이 깡통을 8번 찰 때까지 반복이었습니다. 결국 생각한 것은 저는 스켈퍼였습니다. 몇달 또는 몇 년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루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 편이었기에 그 하루의 주가를 토대로 투자를 합니다. 그전 같으면 고고고 하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안전 그리고 안전을 목표를 하고 투자를 하니 외우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시 장이 시작하자마자 5에서 6%의 주식 중 치고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하고 약간의 이익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바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11시까지 기다립니다. 11시이면 이미 떨어질 주식으로 곤두박질하고 조금 떨어지거나 조정을 보이면 행보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이런 주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급등 했다가 하락하여 행보하는 주식을 11시에 매입해서 보통은 12시 또는 1시에 올라가면 대략 2에서 3%의 수익을 내고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두번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보통 5%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그것에 만족하고 주식창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더벌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안전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닫아버립니다. 때로는 이런 원칙을 무시할 때가 있지만 되도록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전 제가 잘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보다 높은 실력의 고수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아직 이제 겨우 수익을 내는 풋내기에 불과합니다. 아직 고수의 길은 저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지요. 전 이런 제 자신이 변할까 우려가 됩니다. 너무 쉽게 돈 맛을 알고 나부대다가는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겪는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제 자신이 걱정입니다. 주식을 하려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주식이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주식, 채권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많이 깨지고 끊임없는 공부만이 성공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저도 대학생부터 했기 때문에 그리 금액은 크지 않았지요. 시작하는 분들께는 소액으로 하시고 이미 저보다 많은 경험을 지니거나 이미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께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개미 투자자 여러분의 비약적인 약진을 보고 싶습니다. 전업 투자가의 꿈을 버리고 얼마 전 금동이와 은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동이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많아 뭐든지 잘해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이것쯤이야라는 의미가 깊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늘 자신감에 충만했으며 무언가를 했다 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이루면 어느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허나 은동이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이 늦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는 의미가 늘 뇌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했으며 겁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금동이는 여전히 이것쯤이야. 나는 생각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허나 은동이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그분야의 최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주며 금동이 넌 은동이고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다 난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증 13개 정도가 있고 젊은 나이에 선생입니다. 대학교 전교에서 1등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허나 정확히 말합니다. 난 지금 패배자이다. 이유인 즉슨 그간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허나 그 돈들을 주식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주위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은동이 같은 내 친구에게 정확히 말합니다. 너가 나보다 훨씬 낫다. 나보다 성공했다. 월급도 나보다 턱없이 적고 여러모로 볼품 없었던 친구가 나보다 자산은 다섯 배 이상 많았고 주위 사람들 또한 그를 믿음직하게 여기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난 이제 금동이가 싫습니다 나의 작은 성공들이 나를 거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최고이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전업투자가를 준비하려던 중 지속되는 손실과 컨트롤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 포기합니다 앞으로는 하늘이 허락해준 소중한 업무에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